자 오늘은 음 주문 원크릿 주문하면 심화편입니다. 조금 복잡한 그렇지만 알아고 알고 보면 아주 쉬운 주문 하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복잡하다라고 느껴지는 주문 유형이 아마도 서버 관리 주문일 겁니다. 저희도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도 보통은요 서버 관리 주문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죠. 네. 네. 그래서 서버 관리 주문 유형을 살펴보면 어, 이익 실현과 손실 제한 주문이 있을 거고요. 그게 사실은 거의 정부라고 할수 있고요. 어, 그 이익 실현과 손실 제한을 이제 지닌 할때 자동으로 어, 집행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 어, 이익실험과 손실제한 주문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익실험만 넣을 것이냐 아니면 손실제한 주문만 넣을 것이냐 어떤 선택이 있을 거고요 손실제한과 에 어, 연계된 손실제한 주문과 연계된 어, TS주문 트레이닝스탑 주문이라는 것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 MIT주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문들이 어, 서로 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 개념을 잘 잡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어, 이익실현과 손실제한 주문을 동시에 내는 어,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포지션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주문 수량을 어, 오늘은 하나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 어, 이익실현과 손실제한주문을 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포지션을 하나 갖게 되었죠 이 상태에서 이익실현과 손실제한주문을 체크를 하시고 어, 여기에는 어, 팁수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익실현의 열팁 손실제한의 열 팁을 설정을 하고요 현재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익실현과 손실제한 주문의 양쪽에 체크를 하니까 이 컬럼이 OCO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시면 게임 아이였죠 체크를 다시 해볼게요 OCO로 바뀌었습니다 이 OCO라는 뜻이 이익실현과 손실제한 주문을 동시에 낸다는 라 뜻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바를 기준으로 해서 주문을 한번 내볼게요. 주문 이익실현 주문이 나갔고 손실제한 주문이 나갔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가격이 오게 되면 은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나머지 한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는 거죠. 손실제한 주문으로 체결이 되면 포지션이 청산되고 남아있던 이익실현 주문이 자동 취소가 되고요. 반대로 이익실현 주문이 체결이 돼서 보지션이 청산되면 손실제한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아주 편리한 주문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주문을 내놓고 어, 자리를 비워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어, 사용을 하면 어, 편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취, 체결이 됐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청산되면서 포션이 사라졌고 남아있는 이익실현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가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익실현 주문 역시 포지션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실현 주문만 주문해볼게요. 을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익실현만 체크를 했고요. 여기에 이열 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열틱이라는거 아까 가격을 벌렸잖아요 근데 이 실현 주문만 낸다라고 보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찍어서 주문을 내는게 가장 편리하겠죠 그쵸?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59.40이라는 가격에 주문을 내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은이 59.40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59.45에 이렇게 주문 찍으면 주문이 나가겠죠 근데 그 고객분들 고객님들이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은 지금 상황처럼 이익실간만 주문을 낸다라고 가정을 하면 굳이 이 주문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네 맞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그냥 이 지정가 주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꼭, 굳이 이시업 주문을 내신다 라고 하면 은 내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정가 주문하고 어, 이 주문, 이 미결제를 청산시키는 목적은 같으니까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지정가 주문은 거래소에 접수가 되는 주문이기 때문에 내가 지정한 가격에 체결이 됩니다 가격이 왔을 때요 체결이 되는데 그 가격으로 이 이익 실현이든 손실 제한이든 이 서버 관리 주문은 이 주문이 시장가로 발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가끔 문의 전화가 오죠 나는 왜이 가격에 지정을 했는데 왜 이것보다 한틱이든또 경우에 따라서 수 틱, 여러 틱 차이가 나게 체결이 되느냐 라는 문의 전화가 오는데요 그 원인은 이 서버 관리 주문은 시장가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아, 취소 확인. 손절 주문만 내 볼게요 이번엔 자, 손절 주문만 손실 제한 주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찍은 가격에 주문 내는게 편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열틱을 설정을 해서 이런식으로 주문을 내기가 불편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59.05라는 어, 뭐, 가격에 손절 주문을 내고 싶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낼수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뭐, 좀 직관적이지 못하죠 이걸 그냥 형으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59.5 공모다, 공모다 이렇게 주문을 할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둘 중에 하나만 낼 때는 그냥 0팁으로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의 주문을 어, 내시는 것이 편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손실 제한 플러스 손실 제한과 이제 트레이 인스타 TS 여기 TS가 보이시죠? 요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문의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요. 사실은 많이 쓰신, 쓰는 어떤 주문 유형은 아니구요 요거는 뭐냐면 손실 제한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역시 틱을 한 틱을 정해서 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렇게 선절 주문을 내면 주문접수완료 옆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요게 뭐냐면 주문접수완료. 자, 움직였어요 지금. 자. 지금 매수를 보유하고 있을 때 손절주문을 매도주문을 냈고 매수, 즉 수익이 나는 방향 쪽으로 한 틱이 움직이게 되면 이 손절주문도 한틱 위로 같이 올라가 줍니다 반대로 내려올 때는 그냥 그대로 냥그 고정되어 있고요 이익실현 방향, 그러니까 수익 방향 쪽으로 내가 정한 TS 정한 한 틱만큼 움직일 때 내가 주문 내놓은 손절주문이 한틱 따라 올라가주겠다라는 겁니다. 세 틱을 했을 경우에는 익절 방향으로 세틱 움직일 때 손절 주문이 세틱 따라 올라가주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진입 연계 주문. 요거는 어꽤 많이들 쓰실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보통 많이 쓰냐면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비워야 되는 상황에서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진입연계를 체크를 했고요 열틱을 예를 들어 설정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어 포지션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당연히 진입연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청소를 할게요 그리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난 59.10 오면은 나는 어, 매수할 것이다 라고 주문을 내면서 만약에 주문 완료. 이 주문이 체결이 되면 이 주문이 체결이 되면 자동으로 반대쪽 매도 청산 주문을 이익 실현 열티 손절 주문 열티를 주문을 집행을 자동으로 해달라는 것이 이 진입 연계의 주문을 사용하는 주 목적입니다 맞죠? 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왔다고 볼게요. 자. 정 확인. 어, 자, 빨리 체결시키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정 확인. 자. 59.23에 체결이 되면 위로 열팁, 아래로 열팁. 어, 입절 주문과 손절 주문이 자동으로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빨리 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아. 아, 또 아쉽게 또 체결이 잘안 되네요. 자. 다시 올려볼게요 됐죠? 자 체계됐죠 자 위아래 상하 자동으로 주문이 나왔고 이것이 둘 중에 하나 체계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어, 주문이 있라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주문은 내가 자리를 비울 때 사용하면 아주 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또 많이 쓰는 어, 주문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MIT 주문입니다 MIT 주문자 입절 선절 체크를 전부 해제하면 이렇게 MIT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MIT는 주문이 발동이 될 때의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를 먼저 체크를 클릭을 해보면 어 저희는 아마 저희 직원들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 전부 시장가로 설정을 하다 하시는 게 좋다 라고 추천을 받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MIT 주문이라는 거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아무데나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데나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네. 뭐 아무데나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게 들을때 가격이 오게 되면은 시장가로 체결을 시켜라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처음에 기초, 처음에 초기 값 초기 세팅이 0으로돼 있을 거예요. 이0이라는게 뭐죠? 0이라는건 이제 그 가격 도달되면은 이제 지정가로 나가는 주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도 아무데나 <목소리> 찍어냈수 있는데 이 가격이 왔을 때 지정가로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어, 운이 좋지 않을 때, 운이 좋지 않다는 이 그렇지만은 이주 지정가로 나갔을 때 잔량 순서에서 밀려서 체결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왔었으나 그래서 발동이 돼서 지정가로 넘어갔는데 가격이 그냥 밑으로 내렸다가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어 체결이 안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잔량 순서에서 밀려서 그런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고객님들께서 왜내 MIT 주문이 발동이 됐는데 왜 체결이 안 됐냐 라는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죠 네, 네. 맞습니다. 취소 확인 자, 어 MID 주문은 또 하나 주의하셔 쓰셔야 될게 뭐였죠? 증거금을 체크를 안 하는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어, 고객님들께서 많은 이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매수를 예를 들어서 하나 보유하고 있을 때 청산 주문을 낼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서버 관리 주문에서만 설명을 드리면서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이익 시절 손실 제한 주문 동시에 낸다거나, 이익 전만 낸다거나, 손실 제한 주문만 낸다거나, MIT 주문을 낸다거나, 또 앞서 설명드렸던 지적가 주문으로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청산을 위해서도 벌써 세네 가지의 어떤 주문 유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MIT 주문을 이렇게 낸 거예요. 나 지금 매수하다 보유하고 있으니, 내가 이 가격에 오게 되면 청산하겠다라고 해서 MIT 시장가로 주문을 내놨는데, 어또 예를 들어서 지정과 주문을 이렇게 내신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5 9 4억자 MIT는 증거금을 체크를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주문낸 거예요 근데 MIT 주문이 먼저 발동이 되겠죠 가격이 위로 올라가면서 근데 이 주문이 체결이 안 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증거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왜냐 이미 예를 들어서 내가 증거금 많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객이라면 발동이 되겠죠 네. 증거금이 넉넉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한계약만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매수 하나를 청산하기 위해서 주문 내놓은 이 매도 한계약은 이미 거래소로 나가 있기 때문에 증거금을 다 썼어요 다 쓰게 된 상태에서 이 주문이 MIT는 증거금을 체크를 안하는데 이 주문이 먼저 발동이 된들 이 주문 자체는 이미 이 주문으로 인해서 증거금이 없기 때문에 청산 주문으로 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 발동은 돼도 체결이 되지 않는 그냥 사라지는 어, 주문 이형입니다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자, 1강에서 설명을 드렸던 뭐 시장가, 지정가 주문은 거래소가 접수하는 주문입니다. 그치만 이 서버 관리 주문이라는 것은 아직 거래소로 넘어가지 않은 주문이에요 즉 증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고객님들의 다양한 어떤 주문에 대한 어떤 그 니즈를 반영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회사 서버에만 저장된 주문 그래서 저장되어 있다가 발동이 되면 그제서야 거래소로 나가는 주문형 유형이라는 겁니다 이익 실현 손실자랑 동시에 낸다거나, 뭐, 트레이딩 스탑이 있다거나, 뭐, MIT 주문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거래소에서 존재하지 않는 주문 유형이죠. 그렇지만 고객님들은 아주 선호하는 주문 유형인 유형이거든. 것, 주문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객님들의 어떤 요청상, 이랬을 때 이렇게 주문됐으면 좋겠다. 어, 나이 실현 손실자랑 동시에 내고 싶고, 보통 둘 중에 하나 체결되면 자동으로 취소하게 해주고 싶고, 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찍어서 내게, 그럼 헷갈라. 어, 현재가 기준에 상관없이 어, 그러다 보니 MIT 주문이라는 것이 또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 MIT 주문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 주문을 현재가보다 낮게도 주문이 있는데 이 MIT 주문이 없다면 이 주문을 내면서 괜히 이 일반 지정가 주문을 여기다 내버린다? 그럼 뭐죠? 주문실수입니다 아무 처리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MIT 주문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나오게 된 어떤 개념이기도 하구요 자, 서버관리 주문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고객님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라 하면 안 쓰셔도 됩니다 어, 단순하게 앞서 봤, 강의 들었던 기초편에 있는 어, 주문 유형을 가지고도 어, 얼마든지 거래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이런 난 필요성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어 강의를 보시고 좀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아 이런 것이 왜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난 이런 상황때 이걸 쓸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시면은 어 강의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는 하나하나 다시 한번 주문 유형별로 주문 집행을 해보면서 최종적으로 강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